할렐루야. 아, 네. 오어저게 피아노 뭐 치셨어요? 두 분이 치셨는데. 그러셨구나. 특송 안 하십니까? <웃음> <웃음> 최정예가 오셨던 거. 최정예 부대가 오셨습니다. 최정예. 아, 아, 아, 우리 찬양 안 하십니까? 드된거 아니었어요. <웃음> 아무튼 감사하고요. 5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1장 어, 찬송 드리기 전에 어, 제가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신앙과 회과 같은 찬송인데 저희 어, 후배 목사님이 <웃음> 오늘날 키가 우리 김경현 목사님을 그 키를 가지신 분을 모시고 왔는데 머리를 꽉꽉 깎았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목사님한테 맡겨야 이 영혼을 살릴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웃음> 대우그룹 기획실, 실장으로 계시면서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일이 바쁘다 가 보니까 못 가는데 병원에 갔다. 연락을 지금 12차례 마치고, 이제 아무래도 사는 길은 목사님한테 대보고 온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달고 왔습니다. 그래야 기도를 내리고 하나 약속을 했어요. 다른 것할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 m 아멘. 그러면 육신으로 죽어도 영혼은 m e n 하고또 혹시 하나님이 아니까 병원에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능히하십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들의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맞이했어요. 두 부부가 이제 월요일 같은 노래를 놓고 주일마다 오셔서 몸도 잘 감지도 못할 정도로 아내가 의지하고 에레벨터 타고 자리가 앉은 정도 됐는데 첫 주, 두 주, 삼 주, 사주 지나면서 거기 좋을 만큼 안에 손을 안 잡고도 걸고 두 다리 되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송금송금 옵니다그 송금 네. 말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네. 먹지 못하던 음식을 우리하고 같이 정심을상개월체 되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걸어서 사층을 올라올 정도로 엘리베이고 되면서 개월 되고 8 개월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머리가 오가 놀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와서 일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을 해보고 어세요 건강을 해보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받았어요. 그 말을 하고 싶다는 데 그래서 와수야 됐으니까 그때는 수양관에 가서 올라가서 좀제가 공을 이렇게 회복해갖고 어, 좀 내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제 제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목회 조금 해봤지만 우리 목사님들 좀 그래야 하는 것 재한이고 목사 조금 해봤지만은. 당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때 절대로 목사 말안 듣는다니까 다 나다 해. 잘신게 없다 해. 여기는 다 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구나. <웃음> 근데 저는 뭐 그건 알았어요. 당신들의 계획을 세워놓고 나고 말할 때 절대로 하나님 종에 신뢰하는 사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자기 주장대로. 한다는 걸 알아요. 괜히 내 주장 세워서 안되면서 적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그 대신 주일은 내려와서 지켜라고 그 그러겠다고. 또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요. 3주째 될때내 마음이 걱정이 들어서 올라갔어요. 잘게 놓고 냉장고가 가득히 열을 떼가 없어서 밖에다 이러고 언제 그렇게 약초로 켜다해나는지다 약초를 말려놓고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어요 그래서 한적시 오전에 있다가 메모써 놓고 내려왔죠. 직장인 건강할 때 하나님 무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건강 주신 건약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배함으로든 것을 자꾸 약으로 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랬더니 넘어 했더니 보사님 지금 보면 많이 좋아집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고뭐 얘기해볼 때면 목사님 다 따라서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 큰 일을 하시는데 더 없겠습니다. 그 다음 길에 마음에 안 돼서 또 올라갔습니다. 못 만나고 내려가 세월을 못 만나고 내려오면서 포기합니다. 아 자기 생각이 의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서 자기가 큰 사람인데 막 편하게 나아가고 한 1년 지나고 어요 친구 돌아가서 약초 했다고 그놈 약보사다구 먹고 뭐 달에서 먹고 그러고 약잘 쳐먹었어요. <웃음> 못 알아잡지 근데 알아잡혔구나. <웃음> 주의 종들의 말씀은 못 알아먹고 자기 행동도 해서 먹는 것은 처 먹는다 그래. 정말 착하게요. 은혜 받았어도 속에 찌꺼리가 남았잖아 오늘 리 목사님 같이. 뭐, 당분도 없더다고 계시니, 뭐. 근데, 일일이 넘었는데, 올라갔다가, 뭐, 도울 도시인 자원님이나 사람들이 다이랬그 사람, 뭐, 예를 들을 사람 같지 않다고. 근데, 전하고 그 역사가 전화했어요. 이 목사님 죄송한데 김 집사가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 넣었어요. 아니 그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진 사람이 어쩌거가 있대. 두달 전부터 몸이 목사님 형님한테 회개해야 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나한테 무슨 회개할 것이때문니목사님말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했던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도 못하고 염치가 없어고 그 부부가 이렇게 부인은 물고 있고 목사님 집사님은 의식을 잃고 있대요 수영관에서 내렸던 려 마음은 사라졌고 져다 내가 잘못했구만 조금 더 사랑으로 기도해 줄 것인데 본변할 것인지 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벌써 다몇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에다 대고 김집사 나 흥이는 목사야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데 눈은 못돼 그렇지. 당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도 하고 찬송 당신이 조화를 찬송하나 하자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불러요. 1절을 불러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못들면서 눈물이 살짝 흘러요. 2절을 불러요. 2절서불 올려. 그러면서 자꾸 손을 내가 잡고 있는 손을 올리려고 하는다 3절 하는데 손을 내 힘이 들어오지 올리는 데서 그래 내가 자꾸 올려둘어 한쪽 손을 잘 부인이나 3절을 마쳤는데 다 마치고 나는데 거짓말처럼풍선랑 바라봐요 그러면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랬겠어요 내가 내 힘이 있을 때내 주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게 내가 본부리고 아, 네.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면서 찬양하는 자자 아멘. 우리야. 아멘. 힘있을 때 아멘. 목청껏 주를 찬양하고, 힘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있을 때내 목청이 나올 때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사에 행복을 위해서 아우성 치르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요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아멘. 영원히 잘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잘되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혹시 영원히 잘되는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성부. 영혼이 잘 되는 성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신령한 절자라 썼잖아요. 하면. 한 7년 만년자 이렇게 썼지 아니 복습 좀 하면서 갑니다. <웃음>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습을 잘해요. 그래서 미리서 공부할 것 훑어보고 학교가서 공부하고 돌아온다무엇을 해요. 복습. 복습합니다. 근데 오늘 감사합니다. 여쭤기가 눈에 딱 띄어요. <웃음>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예. 오늘, 가자라, 원사람. 손 들어보세요. 음, 감사해. <웃음> 내일 도 데리고 와. <웃음> 모시고 와요. 예. 오늘 저녁에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 재밌는 데좀 보세요. <웃음> 이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이든 이 공기가 톨에 들어 움직일 때 오늘 보니까 날이 안 돼요. 다집도날라가고깨트려본것 같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살 것은 죽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네. 나는 폐품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때마다 예수품이참 아름답다. 사람도 저렇게 다 버려진 폐품을 두서다가 저렇게 예술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아 있는 것 같이 저를 보고 그 감상하는 것 같이 그런데 죽어 있던 나 같은 아무 쓸모없던 거, 거 건지셔갖고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생명 주셨다는게 전혀 아무도 반응이 없다. 아멘. 내게 새 생명 주시고 아멘. 내게 말씀 주셔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여러분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죠. 참내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지 못해요.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아, 네. 오직 그 이름은 예수. 아, 네. 예수의 그 능력, 생명 때문에 내가 이게 자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네. 내가 나를 스스로 막역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가을이면 은 종종 이렇게 나무 있고. 하나 좋습니다. 단풍잎이 참 예쁘게, 근 그대로 버려질 것 같아서 그 전에는 성격 강퍅했다, 꼭꼿하다고 그리고 매들랜드에서 내가 참 예쁜 단풍잎을 채겼다, 찍게 놓고 지금도 내 성격 재기 위해 찾아보면서 했는데 그렇게 낙엽 같은 인생으로 봤어요. 이제 어딘가 걸러다니다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순수하던 신분이 주셔서 간세해 주신 것 같이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레기 틈에서 나를 건져내셔갖고 말씀에 사이에 찔겨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항상 보면서 이 가을에 나가 볼 보면은 꼭나 같은 인생이 여름에는 잡초 같은 인생이꼭나 같은 인생 이 아무 소용 없었어 당자 같은 인생 평안문대 한번 분쟁이 일어나고 내 정이 갖고 내가 잘한다는 것같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내가 분쟁을 만들고 그랬던 나를 오늘날 주께서 구일이 기시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씻어 깨끗케 하시고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런 증거자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 에게 증거하고 있을 뿐,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부족함 이게, 우리 주님이 더 빛나게 이길 바라면서, 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수합니다. 아멘. 아멘. 비웃자리어디 네. 그 문자요 입구 모르는것다 알았어요? 사람. <웃음> 입구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알이도 잘하고. 공부 잘 컸어요. 이.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썼다고요? 안들고안 들었어요. 피 높은 곳에 세분에 계셨는데 어떤 분인가요? 성, 성과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 라고, 의문 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만들 공짜를 보니까, 이 속에 무엇을 만드는가 살펴보니까,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람, 사람, 두 사람을 만들어 놓으고뭘 주셔요? 빛을 주셔. 그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내 말은 내리는 비요. 최소위 내리는 단비로 가. 여러분들이 알곡이면서 채소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여러분들이 알곡이면서 채소예요. 그 채소는 농부가 갖고야 되고, 알곡은 농부가 돌봐야 돼요. 아무리 잘 돌봐도 그건 어떻게 그렇게 권리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은른은 그냥 놔두면 지멋대로 자라서 농부가 귀찮은데도 자라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농부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손에서 자라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의 손에서 자라야 해. 할렐루야. 이렇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예수님께서 그맛 요한복음 사장에서 내가 생수를 생수의 근원이다내가 주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무엇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릴지어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고름던져서3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은 뭘 하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물론는그로 죽었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다난걸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송이로 일어나, 송이로 목사였는데 이 목사 가서 좀 도와라. 뭐 말씀을 씨가 심어졌는데 저기 바위 밑에 깔려있고 돌 밑에 깔려있고 그래가지고 싹이 안난 것들이 있는데 가서 좀 밭을 기경해서 뿌려라, 물을 주어라. 그래서 지금 물 주러 왔어요. 아멘. 누구처럼 아블로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밭에 아름다운 주의 말씀에 싹이 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농부가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줄줄이 열려서 복잡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여으로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잘된 사람들은, 잘 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겁니다 경애하다, 병이하다, 경애하다는 두려워받는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려운 것은 종교진답지, 총구를 갖고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위대하심 사랑의 위대하심이 너무 크고 두렵지요. 나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증가하함도 부자가 하신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가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성기다. 성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성기인데 뭘로 성기야 되냐? 바로 예배로 성기야 돼. 오늘 같이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부모로 성기는 데는요. 좋은 것도 사다 드리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게 하고 뭐 그렇게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것도 사드리고 이런 데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성김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기는데 부모님을 성기는데 뭐니뭐니 해도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뭐니가 제일 좋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 우리 딸들이요. 나한테 가져갈 때는 많이 가져가도 요, 요갖고 오면 좋아. 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예배로 이렇게 섬기는 데 예물이 없는 예배가. 그런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별로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 아멘. 여기 장로 교주여, 아무 소리가 너무 커서 <웃음> 술 먹음이 온줄 아? 술 <웃음> 병은 막 경기를 하고 아멘 나간다. 그런데 그때 역사를 하시는가 니다 그러니까 오늘 잔목에 탈을 벗고, <웃음> 제 혼자나 잔목에 탈을 좀 벗고,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러면 아멘 속에 역사 하셔요. 아멘. 아멘 그 말은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은 진실하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또한 그 진실을 말씀 내게 이루어질 걸 믿는다, 아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이되지 말고, 오늘 듣고 내일 나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나같이 내 이름을 불러도 못듣는 귀가 잊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내심령에다 받아서 듣고 나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영원히 살된 사람은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혼자서 영원히 살된다고 뽐내고 있다고 영원히 살된거 아니야. 그가 어디에 앉아있는가를 보면 돼. 할렐루야 놀라도 네. 교회와서 <웃음> 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그리고, 아멘, 아멘. 좋을지라도 교회와서 좋은 건 좋아해. 아, 네. 아,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집회는 졸만한데서 저어머님조 졸만한데 안 좋고 울고 오고만 계셔. <웃음> 네? 철저도 되면 조으신도 같은데 끝까지 저렇게 좋아서 웃고 계시는 거 보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어떤 교회는 요하면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상대 음. 큰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 송 목사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를 좀 드려주고 와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갔어요. 준비해서 올라가서 찬송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간데성에서 보니까 앞에만 참부덤 머리가 하야신 분들이 다 앞줄로 다 앉아서 두 줄로 그래서 보니까 찬송 잘 하셔요.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다 나왔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니까 처부다안가 그래서 내가 깨울라고깨울라고 내가 하고 깨울라고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목사님 깨우면 복잡해. 그래서 나는 자는 것도 은혜야. 그렇죠? 나는 자는 사람은 절대로 안 깨웁니다. <웃음> 주무시지 말아서요. 그러다 보니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나가서 노는 놈의 몫신은 있어도 그럼 잘 모르는다니. 나가서 노는 놈의 몫신이 있어도 자는 놈의 몫신없다 따랐어. 그래. 응. 그러니까 자다가도 혼떡을얻먹으려면 깨야 돼. 죽지 말아야 돼. 그래 그 그런. 그래서 아무튼 예민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쟁하는 것이다는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읍시다. 아멘 분들를 잊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보다 더 어려웠던 와신들에 있었던 회원교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걸 부공회가 끝나고 두달 후에 다시 약속했는데 다시 오니까 80명으로 부공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됩니다. 아멘. 나는 할수 없어도 하나님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냅시다. 넘길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살때는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배를 중시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그는 자들 돼야 돼.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랬어요. 예배의 생명을 걸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수많은 분들이 예배 때문에 순교를 하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매를 맞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 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 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는 죽어도 영생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어도 영생이야. 아멘. 돈에 감사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살때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예배 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영원히 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말도 잘해갖고는 그 사람은 아것도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말지 근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예수 잘 믿은 것 같이. 혹시라도 여기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제가 전도사 1학년 때, 우리 기도원에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기도원 사는 쪽에 나보다 말씀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생전 한 번도 말씀을 안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해줄 알는데요 캄캄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없지. 1년 내내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를, 노트를 갖고 갔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15명인데 모여서 찬양합시다 라고 손잡고 찬양을 해요. 또 이제 신학교 1학년밖에 안 다니는 것이 찬양을 나면무었을몇 개나 알고 있어요. <웃음> 음. 세상에서 막 대먹고 살았더니 내가 저 앞에 갑자기 돌아왔다고 1년만에 뭐 천재도 하고 찬양을 막몇개 알겠습니까. 그런데 딱른날 찬송가를 안 보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미스. 믿습니다 믿습니다 니 m e n a m 믿습니다 e n a m 입 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 m 고 있는데 e n Amen. Amen. Amen. 믿 m e n a m 믿 n a 야 믿지. 오늘 여기는 이런 사람몇개를바란다 <웃음> 네. 아, 그래서 저는 <웃음> 본인들한테 나찬송 멈추자 그어요 그런데 조용히 다시 시작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또한 소절 돌아가고 있는데 아, 뭘 믿어, 믿어야지 그러는 순간에 내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자매 보다가 자매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어떤는 믿어도 되 믿는다고 그면서 전도는 믿기는 못합니다 하고 힘지 않은 것들이 얼굴색이 희멀해지더니 쓰러져. 귀신이 나고. 아멘. 이거 장로교 와서 지금이 장로교 와 갖고 지금 귀신이 쓰러져 본 이야기래. 니요성능역 사시면 하 지금도 귀신이 떠나요. 아멘. 성령이 단해적으로 끝났다고 아니에요. 단해적으로 끝났으면 나 같은 거 구원 못 받고 오늘날 여러분 앞에 증인되어서 성령에 증, 증인되어서 와서 증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은한번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믿는 자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아직도 구원 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에게 도움이 되어서 빚지 않는 자들 실망해서 바디락에 떨어져서 지금도 신을 수 있더라고 하는 여분들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절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 아, 네. 그러고 보면 그냥 흰 놈들이 쓰러져 오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아멘. 네. 그 귀신 들어가 봤거든요. 나, 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래갖고 그 자매가 나를 얼마나 크게 봤든지요 목도리를 이게 목에다 하는 목도리를 손수 짜서 보냈는데 우리 집사람이 두둠각이를 내갖고 두둠각이를 해서 했는데도 역기까지내갖고 <웃음> 그렇게 무섭게 보이고 크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가고 지금 전도사님목사대학당 소리를 듣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송하는데 성령의 역사가요. 믿음 안에서 나는 성령의 역사가 무섭습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히 같은 사람들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서 2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네. 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거듭고다 영생을 다시 한번 손들 주고 It's <laughs> all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으시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영혼이 살된 사람은 예배도 잘들리지만은 믿음으로 살아. 오직 믿음. 아멘. 하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영혼이 살된 사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기사보다요. 네. 예. 내뜻은아니지만 하나님 뜻이니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따르겠습니다. 하나은 소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라고 가보면 항상 하나님 역사 아, 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시줄합니까 오류를 가자는데 오래갈때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어요 그 거기 가서는 주님이 안계셔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심리까지 가야 돼 우리까지는 가는 사람아 가는 사람을 데리고 심리까지 가줄 줄 알아야 그심리어 막혀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축복하셔 아, 네. 거듭서 달라는 사람에게 거듭줘서는 세상 사람들도 해. 그러니까 거듭줄 때는 주께서 입혀주시지 않아요 근데 거듭주고는 속옷까지 벗어둘 때 주님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래.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터르는 자가 되어야 하죠. 다시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뜻은 목사님, 아니지만. 뜻이니? 목사님, 뜻이니? 목사님 뜻이니 우리 목사님 뜻은 하나님 뜻이요하나 이야기 합시다. 물어봅시다. 주님이머리시고 주님이 머리시죠잉? 네. 주님이 우리의 머리하아안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지요 네. 오늘 예수 처음 믿으려 아니요. 교회 처음 오셨어? 아니요. 안에 교회 다다녔지 네. 그냥, 그냥 오늘 그거 막 성격 찾아서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수시키는 거야. 지금 문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지요? 네. 의로운 자요, 예 네. 의로운 이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머리로 삼고 있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아, 아멘. 예수님이여러분들이 머리 되시니까 내가 의로운 거예요. 아, 아멘. 여태히 나는 제약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야. 아, 아멘. 할렐루야. 아, 아멘. 설명하려면 복잡해. 그런데. 이렇게 머리내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멋엇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몸이니까 내 머리와 내 몸과 사이에 멋엇 있어요. 넥타이 가려다 잘안 보이는 목이 있지요. 이 목, 목이 없으면 머리하고 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을 하도 다 아닌 것처럼 목을 다 쳐볼면 죽어요. 죽여 본다 때, 목차 본다 할 때. 싸울 때도 목을 탁 그런 수로가 있어요. 이 목을, 목이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차 버리면은 머리와 목, 몸이 관계도 없이 죽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 누구냐? 목사님. 예, 머리와 몸 사이에 목사님이 계셔서 이 머리, 머리에 있는 듯이 다 목을 통해서 전달이 아유.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 직장을 그만두게 할때 뭐라 그럴 까가목청단지목 잘라본다고. 그러듯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목 잘라버리는 목사님의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지체를 사랑하시지만 목사님을 목같이 세워놓으시고 이 목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까진가 뭐아무것다데겠다가로 좋은 냅타 이걸어놓고. 할렐루야. 그런 내가 목사님을 보면 참멋쟁이에요 <웃음> 나도 뭐 이번에 좀 가을이긴해. 가을이해 속으로는 <웃음> 뭔좀 내보겠다고. 내일은 입고 올 테지만 그, 그 무슨 색깔이요? 그 색깔을 입고 이걸 하고 하고 왔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아주 센스가 있어요. 누가 이거 코디 해주는 거예요? 코디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모님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스스로 하시오? 그럼 넥타이도 스스로 사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넥타이 풀어버렸다니까 기초조가가고 그 오늘 찾고 왔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냉타이가 묻죠. 이 목에 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걸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네, 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몸에 전달되어지라 영혼들이 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목베 놓고 자감증하지 말고 목을 소중나게 엮으면서 목에다가 좋은 거 걸어 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순종과믿음은 하나입니다. 손바닥과 손등과 손바닥 손바닥이 뒤가 함께 있어서 손바닥을 먼저 내리는 거죠. 그 통전도 앞에만 있으면 동전이 아니에요. 뒤에 갖고 있어요. 돈은 돈은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근데 쪼개진 돈 갖고 가면 만 원짜리 갖고 가면 만원 줘요 요 줘요. 얼마 줘요? 분명히 만원짜리인데 한쪽만 갖고 가고 5천원 밖에 안 줘요. 또 한쪽만 갖고 가고 5천원 밖에 안 줘요. 그것이 딱 합해져야 만원이에요. 그러듯이 믿음과 순종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여기서 역사가 나 시작. 여기서 말씀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아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합시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할수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이 거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을 막 배워갖고 얼마 안 되었는데 친구가 고속도로 연수 시켜준다고 데리고 갔어요. 갈 때는 잔소리를 하더니 괜찮았던거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딱권지않쯤에 오면서 이제 대전까지 갔다 오면서 권지안쯤 오니까 이제 다 왔구나 그러면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개 들어보고 옆에 차선으로 들어가 있었길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느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쿼뭐악 쿼하신 소리가 아니라 불이 끼지 않는 소리가 그런데 친구가 더놀랬어 친구가 꽉 악을 쓰는 거야. 이 새끼 왜 갑자기 악을 써? 음는어린나 같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 냐야 뭐, 목사니까 살려줬네. 지금 무슨 말이 없으니까. 지금 방금, 방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딱 들어다 옮겨본 것 같아요. 아, 믿어진 것 같다. 믿는 자만알수어요그리고 믿는 자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웃음> <웃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대전서 나한테 교회를 다닐 정도로 그 체험 때문에 분명히 상신하고 나고 죽어야 되는데 목사여서는 지 차가 붕 떠서 누군가 다시 그 자리에다 옮겨놓은 것 같더라. 그럼 아, 나는 네. 여전히 모르고 왜저사람들 저런가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뺏뺑 내다 보니까 차 뒤에서도 못 오고 있어. 얼마나 돌렸든지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셔요. 아멘. 전능하신 분들 보호하세요. 네.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영원히 잘 된다고 뽐내지 말고 너, 내가 예수 잘는다 뽐내지 말고 내가 지금 너 내가 영원히 정말 잘 돼서 천국 간다면은 이 말씀을 네.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살되 네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돼. 기도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일금도 힘이 되지요. 그러나 진정한 힘은 말씀에 진정한 힘은 기도에 힘이 함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는 칼을 숫돌에 숫돌 숙돌 알죠요 무슨 돌이 필요 없이 그냥 쭉 잡아댄 금방 날이 서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칼을 숫돌에 다 갈아서 그러듯이 말씀은 칼인데 성령의 검인데 이 검이 숫돌에다 갈는것 같이. 복음이 되려면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된다 아, 네. 그러면 귀신들이 무서워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이는 힘을 얻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리의 사람들이 기도에 이겨야 삶을 이길 수 있어요. 아, 네. 오늘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증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칠 수 있는 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예수 다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감사 아들 위야 감사합시다. 아멘. 주실 때만 감사하지 말고 거두실 때도 감사하고. h a 루야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 때도 감사하고 아멘. 잊어버렸을 때 감사하고 찾을 때도 감사하고 아멘. 잊어버렸는데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니 e l u j a 합니다 l l e l u 합니다. 도 a l 도 e l u j a h h a l l e 만 도둑놈들도. 감사한다니까요. 서부학교가 그래요. 서부학교에 이제 그 마을 깽들이 4명이서 털어요. 은행을 폭파해갖고 털어갖고는 다 내놈이 도망갔는데 민병대를 조정해갖고 한 20명이 쫓아가요. 2박 3일, 3박 4일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놓쳐버려요. 그럼 민병대를 잘다앉 돌아가는 걸 보고는 내놈이서 양주 꺼내놓고 그러고는 모닥불 피워놓고 막한 잔씩 하면서 대큐를 함께하는데 하나님 땡큐 <웃음> 무슨 말인지 못알아먹었어 <웃음> 하나님 땡큐 <대큐. 웃음> 안지히면그 강도 새끼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누구요? <웃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할렐 위야 영원히 구원을 얻은 자들이야 영생으로 복을 얻은 자들이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추할 줄 알아야 된다. 제발로 신학교 일 학년 벌써 저렇게 되었어요. 두 <웃음> 분은 저 시기를 못고1 1 시까지 왜 불러? 진짜 막, 기어집니다 네. 드라마 하나 보는데도 보는 한 시간 반은 보지 않아요. <웃음> 비행기에서 보니까 보통 음, 한 시간, <웃음> 20분, <웃음> 뭐, 2시간? 푸른 <웃음> 한 푸른 보는데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웃음> 내가 미국어만 조금 쪼아야 쪼르겠나. 이러냐면성령께서아무래도 <웃음> 성도들이 이게 농담은 사람이 많아지 면 뭐. 내가 체면적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그런 거니까 조심해요. 아리엔테나 갔다 오면서부터 내가 밥한 끓이 먹는데도 3시간 걸린뒤 하나님의 신령한 장식을 먹는데 2시간? 그래갖고 내가 3시간씩. 저 오게 메들렌디 부지니아에 가서 3시간씩 했거요 그랬더니 말씀은 좋고 좋은 뒤. 너무 길었다. <웃음> 그래서 조심해요. 그데 아는 데가 갔더니 좋은 고깃집을 데려가서 소를 먹고 밥을 먹는데 세상에 세상에 세 시간, 4 시간 앉아서 밥을 쳐먹고 <웃음> 끊임없이 고기를 갖다 줘. 잘라서 돈먹 열매가 지나고 하면서 잘 먹을 때도 아니고 그때는 요만큼만 먹고막 그냥 못 먹은데 아, 앞에가 소모가 쌓이데도 또 왔었잖아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육신을 위한 밥한끼도 3시간은 4시간 먹는데 내가 하나님의 신뢰만 말씀을 내고 같이 먹으면서 내가 1시간 똑딱? 아니다? 내가 <웃음> <웃음> 어쨌든 너무, 너무 길게 안 할게. 야 다음 사람 신학교 1학년 때박정준 목사님이 오셔서 10편 23편을 담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는게 가장 아쉬운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한 범사에 감사가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니자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생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했더니 구원을 주셔서. 예수 생명을 우리 에게 주셔서. 그러면 그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셨